오늘은 이렇게 칼을 좀 갈아봤거든요.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면 요리 레시피도 많이 나오고, 물론 뭐이칼 가는 영상도 많이 나오겠지만, 저도 사실 칼을 그렇게 잘 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념도 하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칼 가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칼을 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칼을 가는 첫번째 이유는 재료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야채를 자르거나 삼겹살을 이렇게 잘랐을 때 기계를 이용해서 거칠게 면을 자른 거랑 진짜 잘드는 칼로 잘랐을 때 이렇게 구워놨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진짜 뭐 미세하게 뭐 5% 뭐 이렇게 1% 정도 차이겠지만 그 차이가 나중에 되면 좀 크다. 생각합니다. 특히 뭐 육회 같은 경우에도 예전 영상에 올렸겠지만 육회를 이렇게 잘안 드는 칼로 하면 이렇게 아무래도 고기가 뭐 생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질깁니다질긴 거를 힘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잘리기보다는 약간 뜯긴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드랍도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보관도 그렇게 오래 갈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을 안들이고긴 칼로 무스하게 이렇게 잘랐을 때 진짜 그 고기가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일반 잘안 드는 칼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고 먹었을 때 식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리는 뭐 특별한 그게 기술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게 하나, 하나씩 모여가지고 이게 나중에 엄청 큰 차이를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영상에도 밥도 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밥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누가 더 미세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아쉽고 맛없고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외식이라는 거는 집에 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칼을 가는 이유는 그런 재료에 대한 데미지 그런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사시미도 있고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재료에 대한 그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주므로서 재료가 최대한 싱싱하게 그리고 또 오래 맛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잘 가는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가정 주부님들 요리 관심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시면 어 요리 나중에 더 많이 늘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칼을 갈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